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부관소입니다. 식 우! 네, 이번 컨텐츠는 야매 문학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그애절함가도 가슴 점이 있는 사연 제1편이 되겠습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산골에 나무꾼이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들도록 몇 번의 혼담이 있었으나 몇번이 부르이 겹쳐 모두 안타깝게 무산되고 말았다. 세월이 흐름해 점차 상대를 만나기는 어려워졌으나 그 혼담에 얽힌 불행이 끊이질 않아 늙은 어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내의 슬픔이오 할배의 할배에서부터 아버지를 거쳐 그에게 이르르기까지 간당간당 늦둥이 남아 이어진 그 빗줄이 그에 대해서 마침내 끝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그의 공포였다. 어디 그것만이랴, 늘도록 신부가 없어 옆구리가 시려운 것만으로서 왔건만 온 동네 사람들이 그의 사내됨이나 남자고실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피부에 와 닿았다. 하여 그날도 사내는 그 마음의 초조함과 울분을 나무둥치를 패는 것으로 달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이야기다. 부스락, 부스락. 어... 이보소, 이반나무 끈 누구요? 걔 누구 없소? 나를 부르지 않았소? 나요, 내가 불렀어. 수풀 속에서 나뭇가지를 닮은 한 쌍이 뿌리서 다났다 대관절 당신이 누구신데? 죄지은 사람 마냥 그렇게 모습을 숨기고 나를 부르는 게요. 겁먹지 마시오. 나는 지은 죄가 없으나 억울하게 쫓기고 있는 이외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들랑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터이고, 나 역시 당신을 도와줄 것이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소. 하하하, <웃음> 정말 그렇소. 나는 당신의 고민을 알고 있지. 아름다운 신부를 구해줄 수도 있어. 음? 어떻게 당장은 설명할 틈이 없어. 자, 나를 도와주겠어? 응. 이봐 이보기 거기 나무꾼 혹시 이쪽으로 달려오는 짐승을 보지 못했는가? 머리에 나뭇가지같은 뿔이 나고 갈색의 흰 점박이 털을 두른 짐승일세 그는 저쪽으로 갔어 음, 그게 정말 저쪽으로 갔는가? 본대로 이를 뿐이오. 그런가 고맙네. 음? 혹시라도 그 녀석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거든 곧바로 도망치겠나. 그게 무슨 소리 하더라도 듣지 말고 말이야. 사냥꾼은 나무꾼의 손을 따라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고맙네 나무꾼. 귀여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아주 큰일을 치했을 걸세.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일었다 그들은 이미 좋은 친구였다. 고마울 거 없소. 다만 당신이 말한 바를 잊지만 마시오. 하하하 <웃음> 나는 있는 법을 모르니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짐승은 나무꾼에게 보온을 한다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이 있는 산의 계슭에는 어느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 만월이 뜨는 반면 선녀들이 그곳에 내려 와 멱을 감았다. 짐승이 이르기를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날개옷을 계곡 옆에 있는 큰 바위에 옆에 벗어놓을 것이니 틈을 봐서 한 사람분의 옷을 숨기거든 옷의 주인은 홀로 천상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곧 그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나무꾼은 짐승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건만 내놈은 나에게 죄악을 가르치는구나. 이보게 친구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군 내게 물건을 훔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상의 처녀를 속여 취하라 말하는 것을 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도 간사한 혀를 놀리느냐? 훔친다고 생각하지 말게 날개옷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야 잠시만 모, 숨기라는 것이지 내가 선녀를 범하라 말하했나 단지 만남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라는 것일 뿐이세 그녀가 자네를 거부하거든 찾는 척하다 돌려줘버리고 자네가 좋다 하거든 어울리라는 게야 천상의 삶은 길고 지상의 삶은 짭네 그녀를 잠시 춘몽에 취하게 한들 그것이 큰 문제이겠는가? 부부의 정이 깊고 자식을 본 뒤에 다시 돌려준다 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야 돌이 어긋나는 일이다 하하하 <웃음> 그 돌이란 게 무엇인가 모두 사람들이 제멋대로 만든 것이지 태초부터 자연은 법칙은 있었을지언정 지켜야 할 법도는 없었네 무의자인는 말은 들어보았는가? 저 고대의 장자라는 한 선인이 한 말인데 진정 좋은 것은 자연 그대로일 것이란 얘기지 보게 이 우주의 만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전력으로 경합하여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거늘 오직 인간만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돌이라는 것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그 그림자에 절하며 숭배하니이 어찌 웃기는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겐 승냥이 같은 날카로운 이빨이없고 곰같은 힘이 없으며 사슴과 같은 재빠른 다리가 없기에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갈고 닦으며 도리를 만들었으니 마침내 승냥이도 곰도 사슴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자연 만물의 치열함과 어찌 다르다 말할 수 있겠느냐. 친구의 말이 틀리지는 않으나 나의 말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참뜻 을헤아려주게 내가 자네를 아기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나? 자네가 나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돌이라는 녀석이 있기 전에 삶이 있으니 자네가 돌리를 지키기 위해 삶을 저버리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야 삶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것이 삶이 아니겠나? 자네 이전에 자네의 부모가 있고 부모에게도 그 부모가 있는 법이지 생이 땅에서 홀로 나지는 않는 법이니 그 위에 억건무량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생이 있었을걸세 그게 자네에 대해서 끊어진다면 그것이 자네가 바라는 삶의 종착인가? 자네는 그것이 도리에 어긋나지 않으니 죄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어때 여러분 재밌었나요? 이렇게 선녀나무꾼 1편이 끝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제가 지난번 콘텐츠그 페미니즘 세뇌교육 편에서 얘기했었던 강간범 관련한 그뭐 유전적 그 법칙 뭐 이런 생, 진화 생물학적 입장 요거에 대해서 한번 썰을 푼 적이 있었죠 거기서의 그 논지가 이제 동물의 유전자 유전적 생자는 불륜이든 강간이든 가리지 않고 종족 보존의 최적 기회를 찾아블라블라라네 어~ 여기서 나왔던 이제 유전자의 법칙 생물의 지상 과제는 후손을 전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떤 초도덕적인 법칙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 여기 뭐사슴인지 뭔지 모를 어떤 그 짐승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와 유사한 논지를 그 발견해서 어 저도 참 놀랐어요. 네 이쯤을 하고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될 것이니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